예+ 예+ 예+ 예+ 렴한 용으로 세계를 예+ 예+ 예+ 예+ 예+ <웃음> 빨리더, 굳이 투어. 굳이 투어. 주세요, 예+ 예+ 미안하냐? 예+ 예+ 예+ 예+ 예+ 예+ 지 예+ 한번만 예+ 예+ 예+ 예+ 예+ 예+ 예+ 하 예+ 예+ 예+ 예+ 예+ 로 예+ 예+ 예+ 예+ 예+ 예+ 저기 뭐야? 이게 예+ 로 예+ 예+ 예+ 예+ 예+ 예+ 김영,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. 와우, 백사장. 계속적으로 왔으니까 머리하겠죠. 수영이요. 수영을 해야겠죠. 자, 여름에 시원하게 바닷속으로 풍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닷속으로 풍동! 예! <웃음> <웃음>